지난 쌍봉사 만복의 소리 봉사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식소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식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어르신 등을 위해 밑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6월 26일 쌍봉사 만복의 소리 봉사단은 열무 얼가리 배추 국물 김치, 화리고추멸치 조림, 코다리 무조림, 메추리알 조림, 백설기 등의 밑반찬을 만들어 독거 어르신 가구 3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지난군 자원봉사협의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과 협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세대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마련됐습니다. 상봉사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며 봉사자들은 완성된 밑반찬을 직접 어르신 자택을 방문해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보경스님은 홀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무더위 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반찬을 만들어준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